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의 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살짝 찬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조금씩 가을이 다가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들녘도 푸르름과 황금빛이 짙고 여음의 차이만 있을 뿐 서로서로 스며있는 풍경입니다. 들력 주변으로 가까운 곳에 홍성 시내도 보이고 개울도 보이고 쭉 뻗은 도로도 보이네요. 시내 방향으로 홍성역도 보입니다. 홍성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멀리 내포 신도시 아파트 숲도 보이는군요. 날씨가 청명하니 푸른 하늘과 멀고 가까운 사야도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토지 옆으로 한쪽은 개울이 흐르고 한쪽은 농로가 뻗어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접근하기 좋습니다. 농로와 연결된 도로는 홍성 시내와 외곽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홍성 둘레를 감싸는 남부 수남로와도 연결되어 있으니 교통요지 인근 토지임을 알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논림으로잘 정비된 지형입니다. 교통 등 주변 역건을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4분 정도에 접근 가능하고 홍성읍사무소 초등학교 중학교 등과 군청 의료원 역등 모두 차량 5분 내면 갈만 합니다 내포 신도시는 15분 정도 걸리는군요 홍성 톨게이트도 10분 정도 거리니 이 타지에서의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전체 면적 2,986 평방미터, 약888 평의 답두 필지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으로는 도시지역, 생산독지 지역이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에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이므로 하위법의 적용을 받아 즉시 개발행위는 불가합니다. 농사를 전제로한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다면 농사 지으면서 투자로서의 가치도 있는 토지입니다. 귀농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눈여겨보셔도 좋을 이 토지는 평당 20만원 총액 1억 7 7 0 0만원입니다 고맙습니다.